와, 기대돼. 오! 오! 피클트! 안아주십시오 백만 골트!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리플 같이 촬영하게 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윤재입니다 왜 윤재입니까? 들가는 스님이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원래 이름 도영이 래요그냥 이렇게 얻고 이 친구 이름 지어주겠다고 하고 윤재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길거리 출신이시거든요? 어 길거리 출신을 <웃음> 약간 스님 스웩 경주 김씨입니까? 광산 김씨입니다 연예인 되게 많아요 누구요? 네. 몰라요 지민은 무엇입니까? 춤추는 거 좋아합니다 비보를 하셨다 들었습니다 아, 네. 뭘 해야 될지 알, 알겠죠? 시키실 겁니까? 네와 기대돼 <웃음> 오오오 비카츠 비카츠 비 리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아저 유진이 친구여서 유진이가 이렇게 컨택 해줬습니다. <웃음> 리플이 뭐가 좋아서 들어왔습니까? <웃음> 진짜 사람들 다 좋고 PD님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미도 씨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기분 어떻습니까? 미도랑 빨리 친해져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좀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 미도 vs 유진 미도죠. 유진이 진짜 애가 근데 너무 좋아서 유진이가 성격이 진짜 좋아요. 보장하지 마! <웃음> 몸무게가 절반이라 들었습니다. 그쯤 될 거예요. 이거랑 합쳐도 내가 안 돼. 왜 <웃음> 아, 남자는 풍채가 있어야죠. 특기는 무엇입니까? 특히 잠자는 거 되게 잘하고 누구랑이요? <웃음> 여자친구 <웃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은 친구 있습니까? <웃음>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웃음> 인기가 많이 없는 편이어서 몇명 살게 봤어. 20살 이후? 어, 7명? 6명? 7명? 자신의 타임 포인트는? 저눈 되게 예뻐요. 아이컨택 하나, 둘, 셋. 좀 하관을 좀 가려야 돼서. 못 봐주겠습니다. 자신과 닮은 연예인은? 아 이거 말하고 욕먹을 것 같은데 셀카가 배우 음. 이현우 님 약간 어, 고향이 어디십니까? 완전 서울 태생입니다. 학교는 어, 어디십니까? 홍익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좋아하는 색깔은? 저 검은색 좋아합니다. 위도와 같군요. 네. 선생용분이십니다 <웃음> 여럿한테 혼납니다. <웃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신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활발하다. 진보합니다. 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시끄럽다. 아 약간 츤데레 좋아하는 동물은 저 고양이 환장합니다. 강아지 싫으십니까? 강아지 강아지 키우는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네, 신념이 강아지보다 있습니다. 무조건 네. 고양이.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적응을 최대한 빨리 해서 원하시는 장면 원하시는 분위기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망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